The best game hater gmail.com 뭐지 여기로 메일 보내야 돼요? gmail.com 그러면 답장이 오나 오나 later 왔어 야 답장이 왔어 으야으야 <목소리도> 뭐지 뻐큐는 게임 속으로 빨려들어갔어 느낌표? 난이 게임이 싫어! 응.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I hate this game! 미라는 게임입니다 스팀에서 출시된지 좀 오래됐는데 오래됐었고, 제가 이거 맨 처음 출시됐을 때좀 플레이했다가 너무 어려워서 중도 하차했던 게임입니다 근데 이거 최근에 매드헤터가 엔딩받더라고요 내가 걔보다 못할 리가 없잖아!!! 하면서 지금 게임 가지고 온 거예요 나도 이거 엔딩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눈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베이직 색으로 연하게 플레이를 해볼게요 요런 느낌 어때? 이렇게 폰트도 바꿀 수 있거든 색깔? 오 이러니까 신나 보이는 거야? 아저 검은색이 최고야 해보자 노말 난이도부터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D, R이 리스타트 스페이스가 점프네요 그리고 마우스를 사용해야 될 때도 있대요 글씨는 항상 통과가 가능하고 문을 사용하면은 해당 레벨이 끝난다고 합니다 전부다요 이지 벽에 비밀이 있대요 어 뭐야 오케이 아 뭐야 이게 스테이지가 엄청 많으니까 아니, 뭐야, 저거! 왜 관통돼! 버그 아니지? 의도한 거지? 이거 관통되는 거 맞아? 아, 아닌데? 버그인데? 아이씨, 판정이, 뭘, 뭔가를 움직이래. 뭘 움직여? 아, 오, 오, yes, b a b 문을 움직일 수 있어요. 5, 2, 4, 2지, 2지. 아직 충분해. 개빠르게 깰 거야. 내가 매드에터보다 훨씬 빠르게 깰 거임. 음. 된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연거 아니에요. 요런네 2지, 2지 들어오. 그릴에, 오, 예, 이렇게. 아 살려줘 응. 올라가 삿어 사... 고장났어 됐다 오케이 완전 빠르죠 Only you can left this room 오직 너만이 이 문을 지나갈 수 있다 어어어 어, 어,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얘가 지금 가짜인 거잖아. 어, 됐다! 수고! 아! 어? 아아아아아아아아! 쉬워. 벽돌 슬라이드 해서. 아악! 아이씨! 아이, 벽돌 판정 진짜 구려요. 이렇게? 후! 다시 아래뭘 다시 하라고? 이건가? 음 트라이어게인 이거 누르니까 다시 새로 됐어요 아래 아래 아래 위에 위에 아래 미친 거 아니야 <웃음> 아래 아래 위야 아래 아래 뭐야 뭐야 징구로 어 이거 어떻게 어? 어, 어떻게 올라갔지? 방금 위로 올라가.. 어, 됐다. 뭐지? 2.5.. 오 아아! 좋아. Frequency 주파수 음~~ 해당 기계에 가까이 가니까 소리가 나요. 주파수 낮은 것들은 이렇게 좀 거리가 멀게. 소리가 높은 거는 주파수를 좁게 해서 들면 돼요. 더블 점 예스, 베이비! 모서리 개수를 말하는 것 같은데? 네 개. 마,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뭐지? 선의 개수인가?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아, 선의 개수네. 후. 엄마야. 이지! 아! 어, 죽어도. 어? 뭐야? 점 아, 이게 점프가 판정이 진짜 스바라시라니까? 이걸 넘어가야 돼. 잘 밟고 핫! 마우스 피하기. 아! 고전 명작 게임들 중에 절대 빠지지 않는 마우스 피하기. 이걸로 슈퍼 유명한 밈도 있죠. 3스테이지에서 극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 순간에 귀신 사진 딱. 파! 그 모니터 아 근데 나 그거 연출 아니냐? 실제로 그 모니터 그렇게 부술 수가 있어? 나게 너무 심리해. 오케이. 헤이트크래프트 <웃음> 마인크래프트 패러디야? 뭐, 어떻게 하라고. 오! 꾹 누르고 있으면 부술 수 있네요? 이거를? 뭐지? 어떻게 쓰는 거야? 아, 오케이. 꾹 눌러서 우클릭으로. 좌클릭으로 꾹. 우클릭으로 설치. 이제... 선택하세요. 뭘... 뭘 선택하라고... 아... 음? 음? 이렇게 하고 지워... 뭘 어쩌라고... 아... 야, 진짜 지워지네, 이거? 여러분, 이거 이렇게 세렌트한 상태에서 딜리트키 누르니까 지워져요! 아이, 개... <웃음> 신박하네. 돌게다 돼. 어, 왓? 어, 뭐야, 뭐야! 얘 갑자기 약주서 먹었어. 오케이, 이제 알았어. 이게 지금 노래 박자에 맞춰서 나오고 있거든? 왜안 밟아? 아, 좀! 아, 이게 막 화면이 올라온 거려 오, 야, 점프했어. 야, 씨, 버그 만세. 홀드. 좌클릭과 A를 꾹 눌러서. 어떻게 하라고? 뭔 소리야? 버튼을 누르고 어! 됐다! 뭐..뭐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해결했어요 이건 뭐지? I hate this g a m e n e give me that 코드로 들어가래요 홈페이지 23785461이 뭐야 이거 어떻게 가 근데 으.. 에... 아.. 이거 밟고 가야되나? 미치.. 넘어가서 <목소리> 이, 3... 일, 열어 만드세요. 사람을 만들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좆. 좆. <목소리> 좆. <S> <목소리> <S> 팔이 안 묻는데? <목소리> 어? 이런 씨. 아, 바지. 바지를 입혀야 되는구나. 바지 입히고 이렇게 하면은 팔이 붙나? 어 이제야 팔이 붙네. 촉차아 보할 이건 뭐야? 아 오엑소 오엑소 오엑소네. 오? 짠 nope. 아씨 반대인가봐 반대네 X가 켜지는거 What is wrong with you cursor? 왜 커서가 뭐 내, 내 커서? 어? 아 오케이 좋아요 Another door? 이를 눌러서 들어갈 수 있어요 You still can enter 아, 오케이. 이걸 여기까지 민 다음에 이 문으로 들어가서... 아 이걸 어, 어, 어, 어디로 밀어야 되지? 한 이쯤에서 들어가서 점프 졸라 맛있어. 레츠 테이크 브레이크 쉬제요. 어, 이거 누르면 되겠지? 쉬었다가 다시 가면은 다음 스테이지 잠을 잘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 자고 일어난 거구나 룩 클로우저, 가까이 보라는데? 어? 6? 뭐야, 마우스 왜 이래? 6, 2 5 3 6253 2, 3, 5일 거야 왼쪽 손으로 보면은 가장 오른쪽이 오니까 그렇지 그래비티 중력 아또좀그좀잘좀 음. 좀 밟읍시다 대기 왜 조금씩 내려가요? 밟지도 않고 점프하기 겁나 멋있어 아어 뭐야 와 1인칭이야 대박 이정도쯤이야! d e he c r e 일단, a s o To Ligo. Natugo, Natugo, Natugo, Natugo, 이 a t u g Easy. Copy my favorite p r Praise. Praise, w 뭐지? t 복사하라는데? 문장, 문장을 복사하라고요. 뭐? 뭐 블록 설정도 안되는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복사하지? 게임 제목을 클립보드에 복사하라고? 게임 제목을 어떻게 복사하라는 거야? 아이... 헤이트 디스 게임 이렇게 해서 복사하고 어! 뭐야! 복사했더니 열렸어! 아이 헤이트 디스 게임을 그냥 아무데나 쓰고 복사를 했더니 문이 열렸어요? 아 이거 너무 신기한데요? 이런게 된다고 이거는 아마 2 3 안 되네? 아, 뭘로 해야 될까? 물음표가 있네? Search Moon p a e 어디, 또 검색을 해보자. Later. 아, 아 이게 그 시계방향이 있네. 이렇게. 그럼 이걸, 이걸 1이라고 하면 2, 3? 2, 3, 7? 안 돼. 3, 7, 8. 이렇게 해놓고, 아, 반시계방향으로 하니까 맞았어요. 안 쓰다 브라질트 베이메 쉬워 하야 한 번에 뛴다 썸띵 m 비 t h 뭐가 안 보인 뭐야 오케이 인 n v e 뭐지 아, 이거에 반대되는 거를 여기에다가 두고 이거에 반대되는 거를 여기다 두고 이거에 반대되는 거를 여기다가 두면은 완벽 뭐야 하야뭐 어쩌라고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거야 아아 내가 왼쪽이 먼저 들어가져버리네 얘를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게하고 얘를 조금 더 이리로 가게끔 해야되는건데? 그죠? 됐다! 좋아 뭐야 아니! 사이클롭스래요. 사이클롭스 전 지금 한쪽 눈밖에 없어요. 왼쪽을 바라보게 되면은 왼쪽, 오른쪽 화면만 보이고, 오른쪽 키를 누르면은 오른쪽만 보입니다. 오케이. 네. 대단하죠. 네, 나 어디 있어? 어, 들어왔네. TV 2를 눌러서 TV를 보래요. 어, 이거 러스티 레이크 느낌 아니야. 누르지 마세요. 누름 누름 누름 누름 안 눌러져. 어 이거 독재자 게임이잖아. 움직여지지 않아요. 뭐지? 무서워 아! 언더테일! 패러디! 흑금 이상해! 여기에 두 마리의 스켈레톤이 있지만 저작권때문에 보이지가 않는다 What the fuck? 응 나잖아. 뭐야? 무서워. 아눈 어, 아파. 어 뭐야? 맞아 공포 게임이 됐어. 100번이 끝이에요 뭐하라는거지? 어! 아 41번에서 돈 프레스를 눌렀어야 됐네 아이씨 트 브라더 아야 뭐야 이 어떻게 눌러 어 둘이서 눌러야되네 하이야! 하이야! 좋았다. 비하인드, 뒤. 헬 e l l o t 다시 너야? 얘들아, 같이 가자. 어떻게 해야 돼? 눌렀어! 저기도 열렸다! 버튼 두번 눌러야 돼. 시스템을 해킹하래요. 해. 해. 뭐야? 알아서 해킹을 잘하고 있어요. 좋아. 역시 해킹 전문가. 날 숨겨줘. 누구를? 누구를? 누구를? 야, 빨리 의견 좀 줘봐. 아, 근데 소리가 너무 크다. 아까 줄였던 것 같은데. 여전히 크네. 어, 뭐야? 방금 뭐였어? 아, 이게 alt 탭으로 잠깐. 아. 아 게임을 잠깐 숨겼다가 다시 보니까는 야 신기하네 이게 뭐요 뭐였지 방금 다시 다시. No. 지금 세 번만 반짝거리거든요? 이렇게 하면 1, 5. 1, 1이랑 4랑 합쳐서 5, 2, 5인 거야? 5, 2, 5? 5, 2, 5? 안 되는데? 불이 꺼져 있는 것만 봐야 되나? 아, 검은색이 켜진 거네. 그러면은 9. 8. 9. 5. 5? 8고아 검은색이 켜진 거네. 미친 거 아니야? 왜 검은색을 시키지? 뭐야 이거? 얘 퀄리티가 너무 낮아요. 왜 움직여지지도 않아? 뭐 어떻게 하라고? 아, <웃음> 아니, 담배 피우고 있는 거. 어? 어 아, 됐다. 아니 이게 낑겨서 일시정지로 다시 나와야 그때부터 나오네 이게 문은 어떻게 열어? 해상도를 바꾸라고? 그게 뭔지 어떻게 알아 내가! 뭐라고 써 있는지도 모르겠어 옵션 아니 미친거 아니냐고 두번째가 세팅이라고? 이거? 어, 뭐야? 왜 어, 캐릭터 움직여지는데요? 아, 관렛. 이거 한글도 되냐? 안 되네. Now in HD. Yes. 점프. 뭐야? 점프가 안 눌려. 아, 좌클릭이 점프네요. 어? 방금 뭘 뭔가 뭐로 점프한 거지? 아 점프를 클릭하니까 점. 아이야. 플라잉 플랫폼. 올라탈 수는 있는겨? 아 어, 뭐? 뭐지? 아 오케이 이지. fly up to the sky, 위로 올라가래요. <목소리> <목소리> 어, 어, 으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 문이 하나 있는데 그걸 피해서 가야 돼. 아니 왜안 돼? 아이 발판을 밟아야 되나? 저 발판을? 천천히. 아. 아. 오케이. 이게 천천히. 이게 들어왔다. 스크롤 썸 s o h 오 yes baby. 전부 다요. 다시 늘리고 늘리고 늘리고 늘리고 늘리고. 좋아. 마우스 휠로 스크롤 내리니까 맵이 작아졌어. Now listen closely. 다시. 자 이제 이걸 반대로 쓰면 돼요. 제기랄 위에서부터라니. 레이 오케이 넘어가. 넘어져. 넘어져. 그렇지. 그 다음에 페리티. 페리티가 무슨 뜻이야? 됐다. 보았습니까? 저의 똑똑한 유추 홀수 짝수 뭐 이런 거 같은데? What the hell? 지금이야! 아, 지금 개 빠르죠? 꺼져 카우보이. 모스 부 온데 뭘까요？이게 8이구 라고 오 땡큐 역시 집단, 지 성의 힘 좋아요. 알파벳, 다이 1, 9, 8, 하나, 둘, 셋, 넷, 다이 1, 9, 8, 아우,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6, 1나1셋1다 16, 17, 18, 19, 16, 17, 18, 19, 16, 17, 나8 19, 16, 17, 18, 19, 16, 17, 18, 19, 16, 17, 18, 19, 16, 17, 18, 19, 16, 17, 18, 19, 1 라라라 l 엘리스트 150 스코어 오케이 150 점을 달성하면 됩니다. 야나 리듬 게임 마스터야. 저작권 때문에 내가 유튜브에 올리진 않았지만 이 정도쯤이야. 뭐 뻔이죠. 어메 한번 틀렸어. 그럴 수 있지 했는데 막 149점으로 끝나고 그러는거 아니죠? 150점 끝났지? 이제 안해야지? 점수가 까이고 있네? 오이씨 잣될 뻔했다 오이씨 오픈 스튜데이 엣 4시 아 이거 시계 바꿔야 돼? 아 이거 내 제일 싫어하는 건데 시계 바꾸는 거 아우씨 뭐야! 아 원상복귀하니까 다시 이게 다쳐버리네 아주 작았네 <웃음> 맛좋은 자시에요아나 가차없네 이게 게임이 한번 열렸으면 그냥 계속 열어줘야 될거 아니야 됐어 112는 뭐야 1 1 2가 이버튼인것같아요 이이힐이아쪼힐이 그지？척 하면 저기 지웅리 점프 아 점프 할때만 움직일 수있 대. The best game hater. gmail.com? 뭐지? 여기로 메일 보내야 돼요? 진심? gmail.com. Give me code. Right now. 그러면 답장이 오나 안 오나. 아나, 오나 안 오나. 왔어! 야, 답장이 왔어! 0610. -0 -0. 아, 0인데 왜 눌렀어? 0 3, 1, 1. 아 오케이. 이건 뭐야? 착시로 봐야 되나? 어, 아니네. 아, 긁어야 되는구나. 복권처럼. 5, 7, 3, 2. 넘어가서 하자. 아아 아니, 이게, 안 지우니까, 못 넘어가네. 쓰레기 같은. 5, 7, 3, 2. Yeah. What? 뭐야, 이거. 미로야? 봐라. 내가, 이 뛰어난 감으로 한 번에 해결하는 거 보여드림. 나이 엄청난 공간, 아, 왜안 올라가죠? 지각 능력으로 아이씨! 원래대로 돌아왔어 이게 아니고? 야, 아까 맵을 싹 스캔했다 이 말이야. 보세요, 보세요. 슬쩍 지나가면서 맵을 개빠르게 스캔했다고. 이거 봐. 아 바로 나오지. Follow direction. yeah broken r o 아아 지붕을 부술래요 얼마나 돼지색 깔이면은 이걸 이렇게 몇번 치면 부서지냐 어 무서워 어우씨 다음엔 보통 죽더라고 떨어지는 거 맞으면 이머지 뭘까 뭘로 해야 될까? 문을 달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잠금 해제해 달라 이 문을. 미쳤고. Only red person l o d 빨간 사람만 가능하대요. 나가야지 그러면 뭐 어떻게. 아우 눈깔. 하! 빨개. 아우 눈. 이건 뭐야? 아, QR코드 진짜! 인게임에서 해결하라고!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314159래요. QR코드 해석하니까. 3 1 4 1 5구 난리를 치. 뭐야! 하이야! 됐다. Layers use WS to switch? 플레이어스 왔다 이지 y 먹지 마시오 싫어! 미안해 내가 말했잖아 어 무서워 근데 안 먹고 어떻게 해가? 저 어떻게 가지? 어, 오, 아, 반대쪽으로 오케이. 뭐야? 결국엔 먹어야 되네. 좌클릭 레프트 마우스 버튼의 줄임말이거든요. 이게 좌클릭이 뭐야? 아, 오케이, 오케이. 공중에 떠있는 상태에서 좌클릭 누르면 거기에서 굳어요. 레트로웨이브 뭐지? 아 이게 닿으면 죽네 오케이 이해했어 이렇게 피해서 가야되네 어, 나 잣된 것 같은데? 피했고. 그냥 화살표 자체에도 닿으면 안 되는 건가? 넘어가는 중. 예스! 빠바바 일루전! 환상! 팽? 가롭겠는데요난못 지나간다 어뭐야 환..환각이었어! 아 짜증나! 아 환각! <웃음> 아 개꿀 봤네? 아 열렸잖아요 왜 못가요 맨 처음에 열려 있었던 건가? 아 그러네? 엄마야 Are you a musician? 어디 얼마나 잘 치나 볼까? 아하나이 피아노가 싫어 진짜... 아야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걸... 코드 몰라나... 아 진짜... <웃음> 1번 칸에... A샵이면은... C가 도잖아 그지? 도...래... 이건가? 아, 라샵을 눌러야 되는구나... 라샵... 라...샵? 시샷? 오! 열었다! 아, 좋아! 아, 여기 코드 써있네! 그렇게 무자비하진 않네! 아니, 뭐, 씨, 아까는 막 핸드폰으로 QR코드도 찍고, 인터넷 검색으로 달모양도 보고 그러라면서왜 여기 와서 친절해? 짜증나게! 뭐야, 이거? v v v v v v 뭐? 친구로? 아, V VVV, V V V V V가 그거구나. 이게 뭐냐면요. 스팀에 스페이스를 누르면 중력이 역전되는 게임이 있거든요. 이거. 이게 막 스페이스 누르면은 바닥이 위로 변하고 막 이런 게임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게임인데 제작진이 게임을 진짜 좋아하나 보다. w e e t your new helper. 당신의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래요. High five, yes, baby. 아니 이거 나 잘하면 그냥 벽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이야, 됐어. 이건 쉽죠? 이 모양 그대로의 숫자를 읽으면 됩니다 여기는 완벽한 네모이기 때문에 여기가 5고 이거는 여쪽에 5 그리고 요렇게 되있는거니까 이게 7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5 5 7 5가 되게 많네 4 그다음 뭐요? 8 아니, 씨. 아! 아, 개빡치게 하네, 게임, 진짜. 뭐야. 팁을 누르고 싶으면 T를 누르래요. 뭐야, 이거 이상해. 뒤로 왔더니. 어, 무서워. 아니, 아까 전판에 그거를 다시 봐야 되나? 아, 이거 발판을 외워서 밟아야 되네. 미음, 니은, 엔, 디귿, 디귿, 반대, 니은, 반대, 기어, 기업, 오케이, 전혀 모르겠고, 오케이, 미음, 니은, 엔, 떨어졌어, 아니, <웃음> ᄂ, 그 다음에, C c 의 반대. 그 다음이 뭘까요? 그 다음이 3번이야? 오케이. 아, 또 떨어졌어! 아, 이거 판정 진짜 죽여버려야 돼! 아, 진짜! 기억 반대와 기억이야. 그냥 한 번에 점프하면 안 되나, 이거? 핫! 아! 아, 됐다. 에에에에, 도망쳐. 1분만 기다리래요 아 1분을 그냥 버티면 되는건가? 뭐.. 뭐가 어렵다고.. 아 얘네를 다.. 바닥에 닿으면 안되는건가? 오케이 램프 써클! 캬캬캬 켜, 켜, 켜. 어떻게 하는 거더라? <웃음> 어. 됐네. 이즈. 앵그리 베이비스. 애가 화가 많이 났어. 하! 하아!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튕겨요? <웃음> 아, 이 정도. 됐지? 착지 착지를 하라고. 굴러. 아니, 그쪽 말고. 아, 이대로 영원히 튀어오르는 거야? 아, 오케이. 그냥 부셔 완벽한 포물선을 그리면서 저 문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같아요 제발 어? 뭐야 들어와졌어? 뭐지? 구멍으로 들어가지니까 여기로 빠졌거든요? 왜부금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거죠? 됐다! 마을이야. 어 뭐야! 아니 씨어 됐다! 와 역시 그냥 개뽀로 될 때까지 해야돼 Go away and then come back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래요 오케이. 렇게 뭐지?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나? 이거 완전히 꺼졌는데 요게임이 버금가? 어, 아 이제 지나가도 된대 역시 껐다 키는게 맞네 어! 어! 어! 어! 허어 이런 씨 연습하래 야 상황 판단만 빠르게 써도 이거 그냥 바로 넘어가죠 진정하래요 킵컴 오케이 소리를 키워 둔둔둔둔둔 혹시 이거? 수 How many times have you died? 너 얼마나 죽었는지 알고 있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스 92, 92, 오, 아이씨, 93, 좋아. 숫자를 입력하니까 저게 되네 반응이 있네. 보더스 이게 뭔데? 붙어 있는 면적을 말하는 거야? 맞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나 매드 터보다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내가 매드 터보다 멍청할 리 없어. 맞닿 있는 변해소? 아, 아까 내가 한 거잖아 그거 어? 뭐야? 아니 씨 장난아 진짜 맨 처음에 한게 저건데 뭐야 방금 아니 어떻게 버그가 걸려 저런 걸로 31, 34, 33, 81, 45뭔 소리야? 아 스테이지로 가서 질문을 봐야 되나? 가보자 질문이 없는데? 아, 위에 물음표. 어? 아, 물음표가 뭐 떨어졌는데, 갑자기? 아, 그냥 된 거야? 아, 떨어졌으니까 된 건가? 다시, 다시 확인을 좀 해봅시다. 아 어... 34. 아, 왜 점점 빨개지냐, 화면이. 그러고 보니까. 아, 눈 아파, 뒤집었네. 아, 완전 하얀색으로 해. 아우, 눈뽕, 씨. 됐다. 질문 따위 없어. <웃음> 2031. 2. 2031. 예, 외워찌롱. 페이크된 What the hell? 아, 점프하면 바뀌네. 오케이, 오케이. 아! 아! 됐다. 뭐야. 아, 느려. 마우스 피하기가 차원이 달라. 아! 아, 이거 누르면 일시정지 는줄 알았는데. OH! a h h h h h h h h h h h eh, eh. Eh, eh, eh, eh. 섬세한 손길. 됐다. 리스폰. 뭐야? 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왜 네가 올라타 꺼져 다시 오케이 안녕히 세요 여러분 아좀 못해 어? 가야 되냐 이거 와 쩔어 어 어디가 어디가! 오케이 됐다. 와스트레잉 강인함 하난 강해졌다 어쩔 오 문을 밀수 있어 강하다 나란 존재 시메트리 2키로 레버 뭐야, 문이 열렸는데? 뭐지? 뭐한 거지? 프리뷰. 프리뷰? 프리뷰가 뭐야? 뭐, 패치노트 이런 곳에 코드가 써있으려나? 미리 보기? 설마, 이거는 아니겠지? 안 나왔는데?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찾는 게 아니라, 여기네. 스테이지 들어갈 때, 그러네 811 903이네 903.. 우리 너무 기상천.. 뭐야 아이씨 우리 너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깨려고 했네 뭐 그동안 계속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깼으니까 뭐야 이거 너도 강해질 수 있어! You jump high has increased 점프 높이가 증가했대요? 아니 미친새 세... 미쳤어? 왜이래 땡큐 오이씨, 무서워. 아 놀래라. 오버레이. 이를 눌러서 이걸 뭐킬수 있다는데? 이게 뭐야. 아, 슬슬 머리 아프다. 아, 씨. 내가 매드헤터보다 멍청한가 봐. 아, 오케이. 여기랑, 여기 있는 거 외워. TZS. 하오요 vyt, 오케이, h i g h 어 뭐요? 갑자기 아니 아니야. 예 <끝> 예 오우 무서워 구글 아니고 후글? 헤이트 구글을 줄여서 후글인가봐요? 아이 헤이트 오 바로 나오네 뭐지? 오와 오픈 더 도어도 나와 오 예스 베베!!! 역시 후글이 짱이라니까 컴퓨터 커맨드 터미널 아니 미친 여기다 명령어 직접 입력해야 돼요. 아, 진짜 크지가 않네. 크지않다 이렇게 하고 설명 어떻게 되나 보자. 안 되는데, 아, 인트는 상수야. 그러니까 몇 칸을 가야 되는지를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아이씨. 아, 다운표를 넣어야지 이게 마무리가 되는구나. 뭐야. 뭐야, 뭐야. 안 움직여놔! 오. 뭐지? 지금 여기에 걸려서 왼쪽으로 못 가니까. 하나, 둘, 셋, 넷 칸. 위로 네 칸. 그리고, 하나, 둘, 14칸. 오른쪽으로 14칸. 오케이, 해보자. 자, 문을 여는 코드도 있다고? 음. 오케이. 됐지? 한번 해보자. 대문자라고? 이런 곳에 함정을 넣다니. 거즈 같은 게임. 난이 게임이 싫어!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걸렸다. 좋아. 딱이야. 걸렸다. 나선 넘네. 어, 이거 그냥 가면 되네. 어! 저기 그냥 놓기만 하면 내가 알아서 가면 되네 코앞까지 안가도 되는구만 딱 놓고 문도 열리고 문도! 이런 씨... 아... 크레인으로 끝까지 가야돼... 진짜 사람 꼴밖에 잘한다... 뭐 일단 대충 이렇게 입력해놓고 가보자 얘 왜이래 얘 왜이래 <웃음> 오른쪽으로 가다 마네 오쉣 이게 되네 오호 l y 오케이 다운 한칸더 늘리고 릴리즈는 좀 놔두고 여기서 문연 다음에 라이트로 다섯 칸 가보자 그 다음에 업세칸 레프트 두칸뭐 대충 이 정도로 입력을 해보고 가봅시다 아우 내가 하다하다 게임에서 코딩을 하고 있을 줄이야! 문 열고 자~ 짜아... 들어가서 오른쪽 한 칸을 줄여야 되네. 아니, 근데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네. 일단 업이 모자랐거든요 업, 그 다음에 다시 업으로 10을 넣어주고 라이트로 한 3을 넣어준 다음에, 릴리즈 딱 입력을 해주면 완벽하지 위로 쭉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오른쪽으로 쭉놔놔놔놔 놔, 놔, 놔, 놔, 놨어 오케이 드디어 드디어 엔딩 표정이 왜 이렇게 개 같아 뭐 I hate this game! F**k u c you~~~~~ 예 a y 클리어 했다 내가 매드헤더보다 잘났다는게 증명됐어 1시간 40분만에 꺼져! 엔딩 크레딧 스캡도 안돼! 나이 게임이 너무 싫어 <목소리>